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올해 2020 국방백서에선 직전판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적 개념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는 남겨뒀습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백서에는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종합하여 담았고 또 이전 백서에서 일본이 동반자로 기술됐지만 이번 백서에서는 이웃 국가로 표현돼 악화한 한일 관계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